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쌍둥이 주택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그 옆의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구조의 쌍둥이 주택 중 오른쪽 주택입니다 상공에서 본 모습과 교통 등 주변 여건 면적 가격 등이 동일하니 이에 대한 정보는 우측 상단 9128번 영상 카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주택은 정원과 텃밭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달라 이 부분 보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측면의 텃밭 공간부터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역시 배수로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안의 텃밭은 그옆 타인의 밭과 단차가 별로 없습니다 옆에 산에 두 개의 산소 있군요 텃밭이 꽤 넓어 산거리는 걱정 없어 보입니다 텃밭에서 바라본 조망 역시 훌륭합니다 전원주택 측 후면의 모습도 정갈하여 역시 예쁘네요 처마 역시 나무로 마감하여 고급스럽습니다 정면의 정원은 측면의 턱밭과 확실하게 공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분리해 놓은 옆주택과 달리 각각의 공간에 맞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테크에서 바라본 풍경과 2층 발코니에서 바라본 풍경이 옆 주택의 같은 공간에서 바라본 모습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와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설명은 9128번 물건으로 가름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 추천매물 썸네일을 클릭하면 볼수 있습니다. 멋진 전원주택을 찾고 계시다면 두 개의 주택 중 자신이 선호하는 정원 모양이 있으시다면 먼저 오셔서 선점하세요. 마음 맞는 분과 함께 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